그래도 여러분들 아주 시리한 곳이에요 오늘은 빙수 한테이프요 빙수 아무튼 또 내려가 있는 데요 후보도 빙수 안 되도록 손쉽게 끼다주요 예, 이건... 아, 기는어 이런 식으로 세미노 이거 н а 내 е й 세ốn u s i 이게 뭐 여기서 이 a 이 a 이 r a 여기도 하자마 이걸 제가 이거다가 썸� f u n d a m e n t 이렇이거이요 어, 연료? 와, 엄청 많네요. 어 i 어, 이네요 얘네가 그냥 가끔 다른 사람들선생이 뭐하네 이렇게 도망다니고 거요오 철소리가 나은데 일단 뭐나나 넣어야 될까 얼음? 얼음 넣어야 이 먼저 겠지? 아. 얼음 넣자 이게 뭐였지? 대형 단통이 조금만 넣어야 되니까 얼음이 엄청 큰데? 어좀큰 거에 가지 통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에이 이제 큰 와, 난리 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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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당에 떨어졌으니까 둘씩 고 먹겠습니다. 네, 씻기고. 사과 오므리신자요. 아, 그거 어보 그. 어, 하나, 하나 어디 있어? 야, 하나 여기 있잖아, 여기. 아. 응. 뭐 그럼 얼음이 됐고요 어? 오르나네상을가져옵 아이고 렉 걸린다 자 이제 넣어주고요 이런거 이제 계속 니까어또 날아간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 <웃음> 자이 o n 로 k n o 까요 don't know. I don't k 이런 식으로 한 통씩 넣어주시면 됩니다. 예, 한통 o w 에있어 n 한통 n 에 w I don't know. I don't 이 n o w <웃음> 어이 어, 미안, 야다 날라가잖아 잘했어 다 어르십시다 <웃음> <웃음> 아 연유가 안 꺼내야 돼다 <웃음> 날라갔잖아요 우리는 어륵이 많이 또 꺼내줍시다 하하 <웃음> 얘 용접해 놨다 그래, 그래. 뭐. 이은거알이 오! 으아! 으아! 으아! 아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시아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파을좀 어, 넣어줄까요? 아니요. 아요 넹. 얼음이 야. 꽤나 커가지고 많이 넣어야 돼요. 아 하나 더넣어면 되겠다. 아이고 파이 아이고. 이제 파 신..가? 이제 이걸 넣어줄게요. 지어디아빠 얘기했거든요. 지금 제가 아는게부아왜 아... 이렇게 네, 밑으로 네, 들어가세요? 새로운 거고할때 어... 그냥 방에서 게 <웃음> <웃음> 안나아어니왜 지금 네? 하니까 얼 하나가 어디 갔는데? 아! 와야내냉물이야 너가 가 점점 아니, 맛있는 그 팥빙수가 <웃음> <웃음> 점점 맛있는 팥빙수가 돼가고 있네요 야너 뭔지 하지? 얘를 한 번에는 못 가져가냐? 내가 해볼까?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그리고 응, 응. 으아!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도 다짓 괜찮아요. 주변이 맛있는 파이 되었네요. 괜찮아요. 구독할 땐 좋은 좋아요. 아주 맛있는 팥빙수가 되어 가고 있어요. 아, 이제 하이라이트 쇼핑 어려울까요? 그게 뭔가요? 오징어입니다. <웃음> 오징어. 이제 오징어를 잡아봅시다. 조망실 어, 좀 나겠죠? 그래요. 오. 괜찮아요. 잡을 수 있어요. 어디가? 아이고. 응. 응. 앞쪽 야 여기 팟 완전 많아 <웃음> 왜 다들 여기로 날나갔어 <웃음> 아주 강력해보이는 아이, 오늘도 파이 그냥 우린 손으로 잡자. 고마 역시 손맛이 최고죠. 혹시 못 치나 있어? 야. 오케이. 방금 갓 잡은 신선한 오징어를 넣어 줍니다. 자 이제 문어도 잡아와 줍니다. 아 여우 어. 좀더 많다. 이정도네 네, 아주 맛있는 팥빙수네요. 들어가서 먹어볼까요? 네. 그 음, 넣어? 초코바. 아따다 그런 거같 쿠키 같은? 야. 런 거에 넣어고 아이스크림. 약간 밥상? 나를 그 쫓아와. 와, 나를 아, 쫓았다 아이고, 나, 아, 왕창 들어왔다. 맛있겠네요 아오셨는데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냠냠냠. 뭐야 아. 예? 오, 난 깜짝 놀랐어. 야, 뭐냠 뭐야, 뭐야, 뭐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무야시야뭐 무슨 야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다른 트 또.. 도 야, 좀, 하시이틀럭 왔어. <웃음> 와우. 에이, 뭐, 뭐, 때린 거야. 어, 그 때려보고 싶었어. 자, 그러면. 썸네일만 찍고 끝냅시다. 렉 너무 많이 걸린다. 네. 제소서하게아 네, 기다리기 전. 그 쪽에다 그냥 둬봐봐 와 이거 놀이공원 이후로 이렇게 렉 많이 걸리는 건 되게 오래됐네 어떻게 했지?